그리고 저기 우리 차가 멈췄다고. 어. 감사합니다. 이거 아 그거 아 긴장이 너무 심하는 아주세어 여기가, 여기가 s 내가 맥주 마시고, 맥주 마시고 이게 이 중간 동선. 어, 나 이거도 괜찮은데요. 이중 이거 보자네. 이거 좀 깨는 거아니나 이거 보고는 삼할 때. 너지나고네대얘기함 하나, 둘, 시작. 생일축하 합니다. 생일들까 사랑하는 사리에생일축하 합니다. 와. 소원 비세요. 빨리 불러나 타겠다. 와와 와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니가 <목소리> 어떻게 하냐고. 바보야, 바보야, 바보야. 바보야, 바보야. 바보야, 바야 우연히 소프좀 건져드신, 아, 크림 좀 건져드신 다음에 이렇게 컵들어 섞어 드세요. 지금 올라가는 건 딸기 향이에요. 건드려서 터트리시고 드세요. 조금 이렇게 스스로 터지니까 그 전에 건드려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아까먹그면 아이스크림 안 돼요. 먹을만 하면. 내면 못지지 않고. 네. 미쇼른다 미쇼른 사 여기까진 예쁘게 나와 <남아. 웃음> 먹기 너무 편한데 <웃음> <웃음> 용숙님 아까 1시간 전에 오신거예요아 <웃음> 이거 이렇게 먹는거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필수적으로 가리기 <웃음> 배 그냥 물인데요. 사기 전에 긁까주시고요 바로 드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시가 있는 니 미안 미안. 갑자 <laughs> <laughs> 有些人的朋友有些<音><音><音><音> 수영여기보리시 분은 고맙습니다. 연차가 가 아니.. 어이순이어 a n